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0회 화요일 방송 1부입니다. 어, 약수 또는 재수 어, 총정리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어, 어제 어, 월요일 방송을 하면서 어, 그 공지사항으로 이 영상을 올려드릴까요? 하고 어, 질문을 했었는데요. 어, 많은 분은 아니어도 어, 이걸 올려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어, 자료를 준비했어요. 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어, 오늘 방송이 조금 늦었습니다. 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어, 1040회 유튜브 방송은요.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방송을 했고요. 어제 월요일날은 내수 중한개에서두개의 필출 자료 하나 올려드렸죠. 오늘은 1부와 2부로 나눠서요. 1부에서는 약수 또는 제유수 총정리, 2부에서는 내수 중 1에서 2수를 방송할 겁니다. 화요일날은 회기자료 올려드렸죠. 그래서 오늘 2부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이 약수와 약수 또는 제수, 이거 총 정리하는데 자료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렸어요. 많이 걸렸습니다. 음, 그 시간이 그렇게 걸린 것만큼 어, 제가 그 정성을 쏟은 것만큼 어,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 모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별난 카페는 에 약수를 정 약수를 뽑을 때에 공식 뭐최수 공식이라고 해서 이렇게들 많이 사용하시죠? 저는 그런데 그 공식은 어, 공식 같은 거는 사용 안 합니다. 어, 눈으로 봐서 어, 확인된 자료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 약수는 어, 제외수는 아닙니다. 어, 필출 그룹을 먼저 뽑아놓고 어, 필출 그룹에 이 약수가 들어있으면 이 약수는 많은 게임을 안 하고 한 게임 내지는 두 게임만 해보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약수라서 해 제외수는 아니죠.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이건 제외수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필출 그룹의 필출로 세수 내지 네 수를 뽑았을 때 거기에 약수가 들어있으면 그 약수를 약수를 게임을 좀 적게, 적게 하는 거, 할 뿐이지, 이건 제의수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자, 우선 하나씩 보여드릴까요? 어, 34번입니다. 34번이 어, 좌측 사선으로 이렇게 4연속 올라갔죠? 그래서 이번, 이번 2차에 나오면 34번이 나오면 이제 5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이거를 약수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 34는 어, 자료가 세개나 됩니다. 어, 여기서도 34가 어, 이렇게 올라갔죠. 어, 우측으로 계단 타기라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에 나오면 어, 계단 타기 또 역시 5연속이 되는 거죠. 이번에 차또 나오면은요. 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34는요. 어,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어, 이거는... 모 사이트의 제수 제2공식 인데요. 어, 제2공식 그 정렬을 했을 때, 아, 래쪽으로 아래쪽 사선으로, 사선으로, 어, 4연속을 왔어요. 이번 2차 역시 나오면, 이제 5연속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4는, 이 약수 조건, 어, 3중복입니다. 그래서 34는 지 많이 약하죠. 다른 것보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약하다고 해서 이게 제수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약한 거가 아주 가끔 아주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무조건 버리는 건 아니고요 어, 일단 참고 자료로 쓰는 거예요 약수 자료로요 자 이렇게 해서 3.24는 어, 세 가지 세, 세 군데에 걸려 있네요 자 다음은 2번입니다 2번은 뭐 다들 아시죠 지금 현재 어, 5연속 출중이에요 어, 지난 이차에 4연속이라서 약수로 분류했었는데 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보너스볼과 어, 실당번으로 이렇게 어, 다섯번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섯번째, 이번에 제이 나오면 여섯번째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2번이 일단 약수로 분류가 됐어요. 어, 2번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은요 어, 세로로 어, 4연속 올라갔습니다. 2번이차 나오면 이제 5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로 볼때두 개로 볼때 이는 약수 약해 보입니다. 약수, 아, 한, 한 개만 있어도 이별랑카페는 일단 약수로 분류를 합니다. 약수로 분류를 하는데요. 다음은 어, 6번입니다. 6번이 어, 세로로 4연속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 나오면 이제 5연속이 역시 되는 거죠. 그래서 6번도 약수로 분류를 했어요. 어, 6번도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서는 어, 좌측으로, 좌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어,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으로 올라갔죠. 어, 그래서 6번은 어, 역시 약수로 분류를 했어요. 이건 두 가지에 걸려있네요. 두 가지의 약수 조건에요. 이 자, 다음은 12번입니다. 12번이 어, 이렇게 갔죠. 어, 한번 나오고 두번 죽고 한번 나오고 두번 죽고 이렇게 당퐁퐁 당퐁퐁 당퐁퐁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번이 차에 나오면 5연속을 어, 규칙 타기라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이 어, 약수로 분류됐습니다. 역시 12번도 한 가지 더 있어요. 어, 여기게 보시면은요.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번이요. 어, 좌측으로 어, 두 계단씩 타고 올라갔어요. 나오고 계단 두 계단 타고 올라가서 또 나오고 두 계단 타기,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2번도 역시 어, 약수 조건 두 가지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어, 만, 많은 게임을 할 어, 대상은 아니죠. 이것도 어, 두 가지나 걸려 있습니다. 다음은 1번입니다. 1번이 어, 좌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어요. 어, 좌측 사선으로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1번도 약수로 분류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서 전부 이제 한, 한, 한, 한 군데씩 걸려있는 것들이에요. 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어,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그 지금 설명이 부실하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어, 이, 이, 이거는 이 좌측 사선으로 어, 4연속 올라갔죠. 어, 물론 이거 외에도 1번도 어, 그 그렇고 지금까지 나온 수들이 어, 그 3연속에는 여러 군데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 어, 이 별난 카페가 가진 자료에서, 어, 그래도 4연속 이상에 걸린 것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연속 자리들은 여기에 1번도, 어, 그 위에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제 4연속은 이거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어, 9번입니다. 9번은, 퐁당퐁당 퐁당 4연속 올라왔습니다. 한번 나오고 죽고 또 나오고 죽고 또 나오고 죽고 이렇게 4연속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 역시 9번도 어 약수로 분류했는데요. 어이 퐁당퐁당 퐁당 올라오는 수들은 주의를 해야 돼요. 퐁당퐁당 퐁당 올라가는 수가 어 규칙을 가지고 추를 하거든요. 어 보통 5연속 이상이면 어 나올 거에 대해서 긴장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퐁당퐁당 올라오는 자료가 지금 6, 6연속 차 지금 전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나올 시기가 이제 가까워졌어요. 대개 이제 5연속에서 어, 길게는 이제 14연속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전멸로다가. 그래서 지금은 현재 6연속 전멸 중에요이 퐁당퐁당. 이것도 규칙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늘이 퐁당퐁당 올라가는 것들은, 어, 이별랑카페는 이제, 어, 그 긴장할 시기, 5연속 어, 안 나오고 있으면, 어, 긴장을 합니다. 이 규칙수들이, 어, 매주 한두 개씩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퐁당퐁당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는 해야 돼요. 자, 이것도 역시, 일단 약수로 분류하고, 이제, 어, 다른 자료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퐁당퐁당 자료는, 어, 이거는, 어, 이제, 언, 지금, 지금서부터는 언제 나와도, 어, 괜히 서운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하 나오시기가 이제, 어, 임박해져 있습니다. 퐁당퐁당 자료는. 그래서 9번, 이번 의차에도 주의는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이 좌측 사선으로 어, 4연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 이번 의차 역시 나오면 이제 5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10번도, 어, 약수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20번입니다 20번이 어, 역시 어, 4연속 올라갔죠 세로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차 나오면 5연속이 되는 거죠 어, 연꽃수들이 약수에 많이 걸려 있어요 연꽃수가 지금 현재 5연멸 중인데 어, 그 연꽃수가 어,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자 다음은 20번도 일단 약수로 분류한 거예요. 다음은, 어, 27번입니다. 27번은, 어, 우측 사선으로, 어, 4연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차 나오면 역시 5연속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 약수로 분류됐습니다. 자, 다음은, 30번입니다. 30번이 퐁, 당, 퐁, 퐁, 당, 퐁, 퐁, 이렇게 두 칸, 두칸 뜨기로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4연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 30번도, 어, 이번 2차에 약수로 보는데요. 어, 0수가 이번 2차에, 어, 5연멸 중인데, 연구수가 이번, 이번 2차서부터는, 지난 2차서부터죠? 지난 2차부터는영구수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번 2차의영구수들이 어, 약수로 전부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약수라고 해서 함부로 제외를 시켜서는 안 되겠어요. 음, 연구시도 살펴봐야 합니다. 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퐁당퐁당 또는 퐁당당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이거 합치면 어, 매주 어, 적게는 한 개에서 많게 물론 한 개도 없는 때도 가끔 있습니다. 한 개에서 어, 많으면 세네 개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어, 이게 어, 일정한 어, 주기를 가지고 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영끝수는아저이 퐁당퐁당 올라가는 자료들은 이제 주의를 해야 돼. 요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자료들입니다. 수들입니다. 자 다음은 어, 44번입니다. 44번이 어, 우측으로 어, 4연속 올라갔죠. 사선으로요. 아, 그래서 이번에 차 나오면 이제 연속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로 해서, 어, 지금까지 보여드린, 어, 그, 규칙수들이죠. 이 별난카페는 통틀어서 규칙수라고 하는데, 일단,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추를 어, 해온 수들입니다. 그래서, 어, 이 수들이 지금 11개가 있는데요. 오늘 올려드린 게 11개를 올려드렸는데요. 어, 그거 외에도 이 별난카페가 또 약수로 보는 것들이, 어, 있는데, 어, 그거는, 어, 신빙성이 좀 떨어져서 어, 이별난카페가 지금, 어, 지금까지의 지금 경험에 의하면 어, 신빙성이 떨어지고 또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지 를 않아서 어, 그래서 어, 그건 소개하지 않기로 하고요. 어, 이걸 에도 어느 정도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어, 이 11개 수에서 어, 일반적으로 1개에서 2개 정도 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가끔 전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 이 규칙수에서 한 개에서 두개 정도 어, 챙겨 챙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한 개가 나왔거든요. 어, 대개 한 개에서 두 개, 가끔 아주 가끔 막세개네 개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주 드문 일이고요. 어, 대개 한 개에서 두개 정도 나옵니다. 어, 전멸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약수들은 어, 재수라기보다는. 어, 어쩌면 필출 그룹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이상으로 어, 화요일 일부 방송 약수, 어, 약수 또는 제휴수를 보여드렸습니다. 어, 필출 삼수 클럽 바로가기, 어,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어, 거기에도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아직 별난카페는 필출 삼수 클럽에 아직 안 올렸는데 어, 내일쯤에서 화, 수요일쯤에서 어, 거기도 자료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요자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은 어, 핸드폰에서 핸드폰에서 어, 지금 유튜브 방송을 켰을 때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어, 여기 꺾음 꺾, 꺾 어, 꺾기 표시 여기 접 접은 표시죠. 여기 V자 표시 여기를 어, 여기를 클릭하면은. 아, 여기가 펼쳐집니다. 여기 펼쳐져요. 펼쳐지면, 이러한 아, 화면이 되는데요. 아, 여기에서, 아, 바로, 여기에 어, 필출 삼수크럽 바로 가기, 아, 주소가 여기 있죠? 주스창 아, 누르면 아, 필출 삼수크럽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 여기까지로 어,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2부에서 회기 자료 올려드릴 거예요. 그건 저녁에 올려드릴 생각입니다.